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전반의 위해요소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부평구는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과 함께 추석맞이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는 인구 50만 시대 주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더큰 부평 9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중 부평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관내 영화관을 찾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하고자 하는 재난예방활동입니다. 부평구는 재난취약시설 66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차준택 부평구청장, 김상섭 부평구 부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휘했습니다. 특히 건축, 전기, 소방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 요소를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한편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안전점검표를 통한 안전점검실천과 주변의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지난 8일 추석을 맞아 부평 4동, 5동 주민 그리고 문화의 거리 상인회 등 주민 70명과 문화의 거리에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추석맞이 대청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대청소는 부평구에서 인천시 최초로 도입한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전기도로 청소기가 도입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청소장비를 운행하며 추석맞이 대청소에 동참했습니다. 더불어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평구의 청소 행정과 주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5일 남부 공무원들과 제11호 태풍 힌남로 북상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부평 6동은 주민 함춘아 씨로부터 저소득층 홀몸 노인을 위한 송편 100인분을 전달받았습니다 함춘아 씨는 매년 명절마다 나눔활동을 실천했는데요 그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의 훈훈한 한가위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일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35곳에 정성 한가득 선물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식료품, 생필품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풍성함과 사랑을 주면서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이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022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한 달간 2022년 겨울편 공감글판 문안을 공모합니다. 따뜻하면서도 겨울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른자 이내의 글귀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평구 홈페이지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우수작에 한해서 시상도 진행합니다. 1인 3편까지 응모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평구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시 특화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지원이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중위소득이 기존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소득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라면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자원의 가치와 또 활용성을 강조하는 자원순환의 날 바로 지난 9월 6일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과 같은 단어도 등장하게 됐는데요 우리 부평에서도 이런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부평구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통해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부평 나눔장터도 이런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수 있도록 부평구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실천하겠습니다